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도트는 패니 파커와 피터비 파커입니다 언제나처럼 요대부터 잡아줍시다 이번 도트의 포즈는 허리를 숙이고 가방끈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중에 그 맞춰 머리카락, 옷 등등을 표현해 줍니다 아... 이쯤되면 할 얘기가 떨어지는데요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파커는 소니에서 만든 스파이더맨 영화인 뉴 유니버스에서 등장한 캐릭터로 조연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일본 애니풍의 그림체에 첫 등장부터 일본어를 사용해서 그런지 극장 상영 당시에 갑분쌀을 만들어었는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튀는 캐릭터라 그런지 사람들의 뇌에 많이 남아 2차 창작물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유니버스 캐릭터 인기투표에서도일위를 그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죠. 작중에서 그 차원 이동기를 파괴할 USB를 새로 만들거나 아이에게 총알을 피하면서 해킹을 해보라고 하는 등 컴퓨터 관련 능력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사능 거미와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스파이더 센스는 사용할 수 있지만 떡타기나 배력 등의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강사능 거미가 조종하는 SPDR이라는 로봇을 타고 전투를 하는데요 로봇은 거미줄 발사에 떡타기 등 태니에게 없는 능력을 사용해 전투에서의 단점을 커버해줍니다 물론 스쿨피온한테 지기는 했는데요 넘어갑시다. 마법구까지 그려주고 나면 페니파커 완성입니다. 오, 이제 피터 비파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독화본이 날아갔습니다. 대신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충 뼈대고요. 여기는 대충 정신입니다. 여기는 거두시구요. 방패랑 맞추기 위해 살짝 수정을 해주었고, 이거가 이제 세트입니다. 세트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구요. 완성본입니다. 다음에는 스파이더맨 누워로와 스파이더 핸 스피드 페인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코르네오스였습니다. 유바. 잉크 스타트!